오랜만에 나왔네요. 이카는 생각해서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냥 와서 일하고 집에 가는 타입이에요. 그래도 뭐 저희 막내들하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 많이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랑이 언니나 여원이나 하은이, 공주 이렇게 어... 이거 빼려고 이제 추자 언니가 또 이제 병원 섭외를 했는데, 그 제일 잘 병원에서 완벽히 제거가 안 된대요. 그래서 더 늙어지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만큼 더 내려오면 주름이 생기면, 이때 아예 그냥 잘라내고 거상을 이렇게 해서 붙여버리려고 그방법밖에 없대요 아, 디카님은 오퍼스 경력몇 년이세요? 9년째인가? 10년째인가? 제가 35세에 왔으니까 10년째가 됐네요 벌써 디카 언니가 제일 중요한, 좋아하는 공연은 뭐예요? 저도 보통 웬만하면 쇼를 하러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문제없면 저는 성의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0대에 바뀐 생각, 마인드 있나요? 30대는 쪼들렸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돈으로 쪼들린게 아니고 마음으로 쪼들렸었지 30대 때는 욕심이 욕심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그 거기에 쪼들렸던 것 같아요 디카님 막내분들이나 MG분들하고 잘 맞으시나요? 80년생까지는 MG래요 그렇죠? MG 딱 들어가는 나이에요 80이거든요 몰라. 막내가 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지. 막내가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지. 근데 딱히 뭐 내가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그렇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자기 또래하고 놀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막내, 그, 나이가 어린 애들이 들어올수록 어려워요. 대하는 게 되게 어려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것도 약간의 사회적인 가스라인것 같아. 틀딱이니, 뭐, 은단이니, 꼰대니, 이런 거, 사회적 가스라이팅 아니야? 너무 유행하는 어, 말들이고, 유행을 하지만, 어, 난안 그래야지. 난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 이런 거를 심어주는 거잖아. 나도 가스라이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야, 또 저희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딱 중간 나이잖아. 하은이, 나나, 요 30대 중반 애들 말고는 이 40대와 이 20대가 갈려버리는 상황이 온것 같아. 내가 만약에 막내들탈락해 있으면, 하은이나,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어느새, 그래가 있더라고 말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아예 차이가 많이 나면 진행이 쉽지 않나요? 왜냐면 하 이게 진행 수단 얘기 왜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서로 관심이 없어 어린애들이 뭐내 눈치를 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별로 크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 그게 편한거지 쟤네들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언니이기도 하겠지 현진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현진님 나이신 현진님 슈퍼채팅 감사합 감사합니다 잘 살아볼게요 아, 디카님은 요즘 자주 듣는 노래 계신가요? 저 노래 안 좋아해요 뭐야 이건? 나만 겪는 거야? 왜? 어렸을 때는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손님 노래를 시키거나 그러면 맨 뒤부터 이렇게 봤거든? 최신 노래?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뒤에 있는 노래를 모르겠더라고 노래 안 듣는 것도 있지 뭐너놀라 뭐 사람 같지 않아요? 머리 숙이고는 사람? 흑발에? 아 요즘 조화노래 있어요 사건의 지평선 유라 노래 아킴님이 유진스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나는 그래도 여기서 듣는 게 있어서 유진스 노래 알긴 알고 있지 아나 있잖아 사실 계속 행복했거든요 근데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우울해졌어 지금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애도 옆에 있고 너무 행복해요 언니 고개 좀 쳐드세요 아, 누구 오신다. 배워놨어? 네, 언니. 어 네. 조심히 가요. 네.